여어서 보죠 <웃음> 교재 33페이지 가로 5번 허가 절차입니다 <웃음> 이제 허가 받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서를 내겠죠 신청서에는 뭐 개발을 어떻게 한다 이거 외에도 뭐 개발하다가 기반인수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 위해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서류같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뭐 건축하다가 뭐 벽돌이라 떨어져가지고 뭐 주위에 막 지나가는 사람 다치고 이러면 큰일 죠 그러니까 그런 위해방지 조치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한다. 이 개백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인설 설치에 관한 개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인설 부족한데 설치가 어떤 지요 곤란한 지역.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하는지요? 강화 적용. 그래서 곤란 강화 이렇게 단어 두 개로 기억하는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인설 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기반인설 부족한데 더 이상 설치가 할 수가 없어요. 설치도 할수 없는 기반인설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건지 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면 말이 되었는데. 아, 설치를 못하는 지역에서 기반인설 음,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계획서를 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기반인설에 가는 계획서를 제출 안 한다? 어디에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뭐 속일 때는 기반 인설 부담 구역에서, 이렇게 바꿔서 속이니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 그렇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웃음> 허가부로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며칠 안에, 15일, 날짜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허가부로가 처분은 15일. 근데, 이, 허가 중에서 15일은, 개발행 위 허가만 유일하게 그래요. 그래서 개발행 위 허가가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부허가를 하는 거고, <웃음> 그 다음에, 기반인설 설치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이 이 단어만 보면 된다고 랬죠 조건으로 이 단어 보고 끝에가 있다로돼 있으면 맞는 거로 없다로 돼 있으면 틀린 거로 이렇게 풀면 된다고 랬죠 이런 식으로 풀 거를 좀 여러 개 정리했죠. 분할하여 나오면 있다 맞고 없다는 틀리고 또 구분하여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고 조건으로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린 거고 또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맞고, 없다 틀리고, 대집행할 수,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고, 위탁할 수, 있다면 맞고, 없다면 틀리고, 그냥 이렇게만 풀면 돼요. 자세히 읽을 것도 없고. 근데, 함께 또는 동시에 할수 없다, 이러면, 틀린 걸 찍으라 그랬죠. 근데, <웃음> <웃음> 함께 할수 없는 게 있다 그랬죠. 걔가 피디 못부는거 있었어. 주택법에. 도그. 단소. 도그.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그 다음에 단소, 단정연립이나 단정 다세대를 단정 모아 소형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그건 없다예요. 그래서, 그거, 것만좀 주의하고 나머지는 다 함께 할수 없다, 동시할수 없다, 틀린 걸로 찍는다 그랬어요. 거꾸로 풀게 있었는데, 겸할 수 나오면 없다가 맞고 있다가 틀리다 그랬죠. 근데 겸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했죠. 누가 조합장이 뭐를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잘 정리해두고 이건 이제 조건으로만 보면 그냥 맞다 틀리다 바로 판단되니까 단어만 기억해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조건을 붙이면서 신청인의 의견을 듣겠어 안 듣겠어? 그 이런 조건이 붙을 줄 알았습니다. 허가 신청 안 했을 거다. 뭐 이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요. 근데 이것도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거로 찍으면 되는데. 안 돼요. 그냥 신청인의 의견 당연히 듣나보다. 듣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 틀린 거로 찍으면 되는데. 안 돼요. 이것도... 뭐 다른 식으로 안 나와요. 그냥 그 지문에 그냥 들어가는데 <웃음> 당연히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국토교획법만 어, 그런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 정비법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어, 그로 인해서 주변에서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줄것 같다. 허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행자 의견을 당연히 듣는 겁니다. 또 관리청의 의견. 공공성 기소기관하는 상을 허가를 한다. 이럴 때 해당 시설 관리청의 의견도 당연히 듣겠죠.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 심의 거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심의는 뭐다 맞다 찍으면 안 되는데, <웃음> 심의에 대해서는 그 키워드 정리 계속 했죠. 어, 심의는 뭘 지정할 때 심의 거친다. 그리고 중요한 계획들. 그리고 논란 여지가 있는 처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허가는 논란 여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할때 무슨 논란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데, 그 규모가 좀 크다. 이런 경우. 그건 논란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심의 거치게 돼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만지알 수가 없어 그냥 딱 보고 어, 규모가 좀커 보이네 그러면 어, 심의 거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이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입된 지역에 허가를 할때 놀란 여지가 있어 없어 그냥 허가를 한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입한 지역 성장관리 계획 수입된 지역에 허가를 한다 말이에요 이때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계획만 딱 보면 알수 있잖아요. 지구 단위기로 정한 건축물은 업무 이설인데 허가 신청한 거는 뭐 판매 시설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심의 열 필요 있어 없어? 우선 서 계획만 딱 확인하면 끝나요. 뭐 지구 단위기로 정한 건폐 율 용적률, 지구 단위기 정한 높이 충수 형태 색채에 다 맞게 하는지만 확인하면 끝나기 때문에 논란 여지가 있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어, 지구 단위기 수입되거나 성장관리 수입된 지역에서는 심의 거쳐 필요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 중에, 뭐, 신청 의견 듣는 경우도 있고, 시행자 의견 듣는 경우도 있고, 관리청 의견, 뭐, 심의, 다 있지만, 적어도 주민 의견 들어야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의회 의견, 물론 없는 거고. 적어도 주민 의견은 없다.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조건부로 허가를 했으면, 그 조건을 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이 예치를 누가 누가 예치하게? 응? 특광시군이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한다. 특광시군이. 근데 누가 예치하느냐? 이거는 민간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특광시군이 어, 네, 특별시장광역시장공소는 다음의 경우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수 있는데. 이, 이 사유를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도 다름만 그냥 체크해서 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간 없으면 이행보증금 버리고 가도 돼. 네,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체크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은 예치해 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예치하는 거지. 아무 때나 막 예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에서 설치가 필요한데 안 할까봐. 또는 토지 굴착 등으로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고 인근 건축물이숨괴될 우려가 있는데 그거를 그런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안 할까봐 돈을 받아든다라는 겁니다. 발포로 인해서 낙석등이 발생했고, 그거로 인해서 인건지역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안 할까봐, 그, 이행보증을 받아둔다는 거고, 토소운만 차량 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아파트 막, 이, 공사할 때 보면, 출입구로다가 막흙 싣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 뭐 주변에 뭐흙 쏟아놓고 다 오염되는데, 나중에 공사 끝나면 다 치워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안 치울 지도 모르니까, 돈을 받아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형제변경이나 토속 채취가 끝나고 비탈면이 생겼어 그럼 비탈면에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조경, 조경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안 할까봐 돈을 받아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단어만 체크해 두면 되는데 어, 예치사유는 기반인설, 붕괴, 낙석, 오염, 비탈면 조경. 그래서 두 문자로 <웃음> 예, 기붕 나고비 이 정도 그냥 기억해두세요 기붕 원래 이제 지붕이 지붕이 나고가 돼서 비가 샌다 이런 얘기 지붕이 나고 되니까 지붕이 꺼지니까 비가 새겠지 지, 지붕 나고비인데 혀가 좀 짧으셔가지고 지붕이 아니라 기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붕 나고비 이렇게 하나 외워두세요 기붕 나고비 이행보증의 치사유는 기붕 나고비 그 다음에 보증은 항상 누구만 민간만. 따라서 국가 등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토교법에는 이렇게 민간만 해당되는 거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 시행자 지정 동의. 정확히 생각나요. 그냥 동의 이름면안 돼? 시행자 지정 동의.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동의받아야 된다? 민간만. 두 번째가 보증. 그 다음에 어, 이행보증금은 예치 범위가 20%인데 왜냐하면 이행보증금안 해요. 이행 3행도 사행도 아니고 이행 2행. 2행 보증금이니까 범위도 20% 예치하는 거고 예치 방법은 당연히 현금으로 예치하겠죠 현금으로만 예치하는 게 아니라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뭐 은행이 발행하든 보험회사가 발행하든 또는 뭐 건설공제조합이든 어디든 발행하는 보증서 이거로 가름할 수 있고 보증금은 어느 보증금이나 다 반환을 하죠 어느 보증금이나 다 반환이 전제돼 있어요 반환 시기가 다 끝났을 때 반환하죠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 갈때 반환하죠 마찬가지로 이행 보증금도 개발 행위가 끝나야 반환하게 되는데 개발 행위는 언제 끝나? 중공공사 받으면 이때 끝나게 되니까 중공공사 받은때 반환하게 됩니다 그 정비법을 공부하면 사업비를 예치하는 게 있어요 사업비 사업비를 예치하는 거는 그 조건이 있어. 무조건 애치하는 게 아니라. 그 발이, 발이 있었는데. 손 말고 발이. 발이 몇 개가 있었어? 그땐 다 알았었는데. <웃음> 사업 피지는 발이 두 개가 있어. 발이 두 개. 발이 두 개가 있고. 그래서 몇 프로를. 20%를 애치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뭐 발발이 막 이렇게 오더만. 발이 두 개. 그래서 20% 이렇게 기억한 건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은 발이 없잖아. 응? 재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조합일 때 해당 안 돼요. 시행자가 시장원수 등인데 해당 안 돼. 시장,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일 때, 지정개발자. 발이 두 개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치하게 하는데 사업비의 몇 프로를? 20%를 예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치한 돈이니까 나중에 반환하겠어 안 하겠어? 똑같이 반환을 해요. 반환 시기는, 마찬가지로 끝났을 때, 정비사업은 언제 다 끝나? 정비사업, 개발행허가야중공사업 받으면 이제 끝난 거야. 정비사업은 중공사 받고 뒤에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하고 또 등기도 하고 또 청산까지 해야 되죠, 청산. 그래서 뭐 반환 시기는, 정비사업의 경우는 청산금, 지급이 모두 완료됐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완벽하게 딱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남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때까지 문제 가 없으니까 그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사실은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끝나야 반환한다. 그런데 개발행위는 중건무사 받으면 끝나니까 중건무사 받을 때 반환하는 거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순서가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게 청산안이에요. 청산금 지급까지 끝난다. 그러면 사업이 완전 끝난 거니까 그때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을 받, 받아뒀다가 어디다 사용하죠 월세 보증금 이것도 어딘가에 사용하잖아 월세 보증금 받아뒀다가 언제 사용해? 응? 월세 보증금을 어디에 사, 사용을 할거아니야 어디에 사용을 해? 월세를 안 내면 중간에 몇달 밀렸다 그때 이제 보증금에서 어떻게? 까요? 예. 아니 그래도 법을 공부하면서 깐다는 게뭔 말이야 <웃음> 보증금에서 <웃음> 월세 안내걸 그 일부를 제하는 거지. <웃음> 그래서 그, 그 마찬가지로 그, 그 월세 안내면 그 일부를 이렇게 제하고 발언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어, 허가받은 자가 원상한 개방 명령을 했어. 그 명령도 해야 되죠. 그 명령이 안 따르면 대집행하겠죠. 대집행할 때 돈이 들잖아. 이때 보증금을 이용, 이용해서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 면적 기준. 이게 이제, 허가 기준이, 여기 이제 면적이 가는 기준만 두고 있는데, 요 면적 말고도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어, 계획에 에 적합하지 않은 거를 허가해주면 되는데, 안 되죠. 어, 기반시설 확보객도 적절하지 않은 거를 허가해주면 되는데, 안 되죠. 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않았는데 허가하면 안 되겠죠. 지구단위객이나 성장관리계획내용이 어긋나는 것을 허가해주면 되는데 안 되죠. 그런 기준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네 페이지에요. 네 페이지. 네 페이지 외워 못해요? 못대요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어, 틀린 것, 뭐 이런, 이런식 나왔어. 그럼 그, 네, 그 문제 풀려고 또네 페이지 막 외워야 되네? 어차피 못 외워요. 그래서 우리는 <웃음> 외울 수 없는 건 공부를 안 해. 그냥 찍으면 되지, 뭐. 근데 그거 찍을 때, 이 개발행 허가라는 게 뭐다? 이 성질만 알아도 찍어도 맞아요. 개발행 허가는 <웃음> 법적 성질을 이렇게 나눌 때, 대인적 허가냐, 대물적 허가냐, 이렇게 이제 분류라는 게 있어요. 대인은, 이, 이, 이인이 뭐예요? 사람, 사람이 가지는 능력 자격. 이런 걸 보고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대인적 허가가 되는 겁니다 대물이라는 거는 물건이 가지는 특성 등을 보고 허가를 해준다 대물이 되는 거고 대인적인 거에 가장 전형적인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거는 대인이에요? 대물이에요? 대물, 대물이야? 대인. 대인이 겠죠 대인 그,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로서 업무와 소양을 갖췄는지를 보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죠 그 소양과 능력이 되는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해? 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시험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시험을 봐가지고 평균 60점 과락 없이 60점 넘어가면 뭐 소양이 전혀 없어도 있다고 보고 자격증을 <웃음> <웃음> 발급을 해요 실제로 소양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 그래서 <웃음> 그 합격하신 그분 중에 그.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하다 온게 아니고, 그, 풍을 맞아, 풍이, 풍이 와가지고, 풍. 그래서 인지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해줘도 못 말인가. 그분한테 설명하다 보면 도대체 알아들었대는가 보다. <웃음> 표정보고 전혀 알 수가 없어. 표정이 그냥 계속 똑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지능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여기 설명해도 빨리빨리 알아듣지 뭐 힘들고. 또 책도 빨리 못 읽어요. 근데 시험 공부하려고 이제 오셨어. 응? 근데 뭐 당연히 처음엔 떨어졌지. 근데 나중에 그두 번째는 그냥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서 그 대답에 이렇게 빨리 안 나와도 이게 늦게 이렇게 나와요. 자꾸 들으면서 책 읽기도 힘드니까 그냥 수업만 들으면서 막 나름대로 따라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근데 이 생각나는 속도가 느리니까 시험장 가서 한참 보다가 생각나니까 한뭐열 문제 풀다가 답안지 내라 해래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세세 번째 또 해가지고 요번에 아슬아슬하게 한번 떨어지고 네 번째 붙었어 그분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붙였더니까 이, 이 어려운 그지고 그분이 그 나중에는 이제 이게 뭐 수업하면 앞에 이뭐 들으면서 제가 할 일을 할 얘기를 먼저 얘기 듣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책도 보고 뭐 이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계속 수업에서 는 얘기 그냥 앞에서 막 그냥 혼자 말로 막 뱉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뭐 먼저 얘기가 나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되면뭔 얘기다 요되면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빨리 빨리 나니까 문제 보고 단어 이렇게 보면서 답이 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자격증을 따셨어 그분이 업무를 할까 못할까? 응? 어, 업무하려고 그니까. 왔는데 3월 열었는데 누가 오면 지금 <웃음> <질문은 웃음> 일을 못하셔요 결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사실할수 있는 그 여력은 전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뭔가 이제 성취감을 느끼려고 응. 자격증, 자격증 따시고 그 뒤에 또 자격증 따로 뭐, 뭐 한다고 막 그러대 응. 이거 말고 하나 땄으니까 다른 것도 또 따겠다 이러면서 응. 그러니까 점수 넘어가면 자기증 나와요 어떤 분은 소양과 능력이 넘쳐 <웃음> 그런데 점수 육점이안 나와가지고 자격증못 받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어, 그분은 이제 그, 그 자격증이 없는데 3일 열어서 이제 일을 하셔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 하시는지 오기만 하면 계약서를 다 쓰고 가 그래서 그냥 어, 본인이 가서 공부하려니까 자신은 없고, 그래서,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 나가서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깥 부탄한테, 그, 분이 여성분인데, 바깥 양반한테 특명을 줬어. <웃음> <웃음> 내가 학원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 용돈 도 주고, 다줄 테니까, 자격증만 따와라, 이러서 <웃음> 그래서, 그, 특명을 받고 학원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와서, 집에서 그냥 놀다가, 화가 나서 놀다 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사람도 자꾸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잘하면 저녁에 술 한잔도 하고, 막이러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계속 놀기만 하시는 거야. <웃음> <웃음> 결국은, 그보다 한 4년 정도 다니셨는데, 자격증은 안 따시던데? 계속 돈만 대주는 거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샜는데,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자격, 이걸 보고, 그 허가를 하게 되면, 그게 대인이 되는 거고, 공인 중에서, 뭐, 이건 당연히 대인이죠. <웃음> 대물은 물건이 가진 특성.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데, 허가 신청한 사람을 복원해줘요. 그, 해당 토지를 복원해주는 거야.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던 그 토지가, 용도적이 뭐냐, 또는, 기반에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이런 걸 보고 허가해 주겠죠. 단, 당연히 개발행 효과가 대인이다, 대물이다. 대물이다. 그러니까 대인과 대물을 구별한 이유가 대인은 이전 대한대. 이전이 안, 당연히 안, 되죠. 나중에 자기중 남한테 팔면 대한대. 뭐, 빌려줘도 대한대. 뭐 빌려주는 것도 안 돼요. 근데 뭐, 자기중 따가지고 남한테 빌려주겠다. 뭐, 이럴 목적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안 되는 거고 근데 대물은 당연히 이전이 돼요. 이 물건의 이전과 함께 허가받은 상도 함께 같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대인이야 대물이라 구별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거는 시험이 안내 우리 공법에서 이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걸 물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알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개발행 허가라는 거는 대물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허가 기준에서도 그 물건이 어떻다.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허가 신청한 사람이 어떻다. 이거를. 예, 허가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그, 용도 지역에 적합한가? 이거는 당연히, 그, 물건을 본 거니까, 허가 기준이 되겠죠. 성장 관리 기획 내용에, 개발행 내용이 어긋나느냐, 뭐 적합하냐, 이걸 보는 건다 물건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 신청인의 시공 능력이 있는가? 이게 허가 기준 될수 있어 없어? 시공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보게 되면요. 허가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시공할 수 있어요? 이거 <웃음> 나는 시공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 시공에서 선정해가지고 계약해서 하면 되지. 그거를 허가 관청에서 시공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시공 력 능력, 사람의 능력을 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허가 신청인의 자금 여력이 있는가? 이걸 보면 되는데? 자금 여력. 돈도 없는데 개발한다고 그래. 걱정, 걱정되겠어? 돈이 야뭐 알아서 조달하는 거지. 그거를 개인이. 친구한테 빌리든, 아니면 은행 가서 빌리든 알아서 조달하면 되지. 그거를, 허가, 허가권자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 계획이 적정한가? 이거를 보고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만 가지면 답을 찾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알아야지 어차피 외울 수도 없는 네 페이지를 외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같 대물적 행위라서, 허객 기준 관련해서는, 그, 해당 개발행위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면적과 관련된 요 기준은 하나 외우셔야 돼요. 다른 기준은 다 그냥 따로 할 필요 없고, 어, 면적 기준. 그 규모가 다음 규모에 적합해야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 규모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모두 얼마? 1만. 그 다음에 공업은 3만, 보존녹지 5천, 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자연한 보존지역 5천 미만인데 이걸 각각 보다 보면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기준만 딱 나눠놓으면 헷갈리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걸 외워야... <웃음> 도시개발법 이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요 규모하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규모가 있어요. 이게 직접 연관되는데 기존을 도시 안에서 개발하는 거냐 도시 밖에서 개발하는 거냐 이렇게 나눠서 아시면 돼요 개발행위를 도시지역 안에서 하는 거냐 도시지역 외에서 하는 거냐 따라가지고 개발행위 규모나 개발교역 지정 규모가 서로 달라집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규모가 원칙은 얼마예요 다 1만 미만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는 기본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 번에 아시면 돼. 뭐 일일이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도시 지역 안에서 허가 규모는 기본이 얼마다? 1만이다. 기본 1만. 그런데 특별히 공업 지역은 3만 미만이 된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전 녹지는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된 거고, 도시 안에서는 기본이 다 1만인데, 공업 3만, 보전 녹지 5천0두 개만 좀 다른 거예요. 그럼 도시 지역 외에서 허가 기준되는 면적이 3만이 기준이 된 겁니다. 3만 미만.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 적인 경우에는, 요거는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기준은, 도시 안은 얼마가 기준이다? 1만이 기준이 되는 거고 기준면적이고 도시적 안에서 허가 규모 1만 여게 기준이고 도시밖은 3만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 규모가 앞에서도 계속 위산들이 반복되는데 자연녹지 지역 검폐율하고 개백관리 지역 검폐율하고 어디가 높았어? 검폐율이. 개백관리가 4 0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보다는 밖에 가 면적도 크잖아. 왜냐하면 그 도시 안에서는 소규모로 개발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밖에서는 소규모 개발이 조금 문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너무 작으면 뭐 단독주택 하나밖에 없고 그 동네 슈퍼 세탁소 아무것도 없는 동네가 된다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도 여기가 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1만이 기준이고 밖에는 3만인데 도시 안에서 공업지역만큼은 공장이, 공장 부지가 원래 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3만이 된 거고 도시 안과 밖에서 보존해야 될 토지 보존해야 될 거는 보존해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해야 되니까 5천 미만으로 면적이 중니다 그럼 도시 에서 보존할 토지는 보존녹진 거고 도시 밖에서 가장 보존대상이 되는 토지가 자연환경 보존적이니까 보존녹지 5천 도시 밖에 자연환경 보존적이 5천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밖은 자연환경 보전적 하나만 5천 나머지는 모두 다 3만이니까 어, 개백관리 3만 뭐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적 모두 다 3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이제 1만과 3만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개발구역 지정규모가 도시지역 안에서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어,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규모가 도시 안에서 1만이 기준이죠. 개발행위 허가도 똑같이 1만. 차이는 개발행위 허가는 1만 미만인 거고 개발구역 지정규모는 1만 이상이죠. 똑같은 1만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어 1만 미만의 개발을 한다. 도시 안에서 1만 미만의 개발은 어, 개인들이 허가받고 개발 하는 거고 1만 저금이 이상으로 대규모 개발은 개인들이 막 하는 게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에서 사업을 한다 이런 의미로 1만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3만 기준 미만 이상 나눠졌죠.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도시발법에서는 보전 녹지가 개발구역 지정 대상이 되었는데 아예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 보전 녹지는 도시개발사업 대상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존녹지는 이제 규모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아니, 대상이 아니니까. 보존녹지가 빠진 거고. 그다음에 도시 밖에서 개발 구역 지정할 때는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요. 개발행위 규모는 3만 미만인데 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이 숫자가 뭔가 안 맞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관련되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어디에서? 도시 지역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규모하고 이게 서로 관련되는 겁니다 도시 밖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면적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건설기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이미 있다 이때는 10만 이었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에는 3만 이었죠 기타 즉 아파트도 연립도 없는 이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러니까 개발행위와 규모가 도시 밖에서 3만 미만인데 이 3만과 관련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기타 도시 밖에서 그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하는데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하죠. 그러니까 도시 밖에서 개발할 때 기준 면적은 3만이 돼서 3만 미만의 개발일 때는 개인들이 허가받고 개발할 수 있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은 지구 단위계 구역을 먼저 정한 다음에 지구 단위계 를을 먼저 수립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되니까 3만 기준으로 미만 이상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파트 윤립, 이게 주거 기능이 포함되면서 규모가 커진다 그랬지, 작아진다 그랬어. 당연히 커진다죠. 주거 기능이 포함되면서 초등학교도 따라가야 되고 각종 편의시설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가 돼? 30만이 되는 건데 이 30만과 개발구역 지정규모 30만 이게 숫자가 똑같죠? 똑같은 30만 이상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아파트를 포함해가지고 주거, 생산, 어, 업무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어, 골고루 가지는 이런 시가지를 조성하고 하는 거니까 규모가 똑같이 당해 되는 거야 똑같은 도시 바뀌고 비슷한 내용으로 개발이 되는 거니까 예, 똑같이 30만이 되는 거고 다음 개발구역 지정 규모 중에서도 도시 밖에서 지정하는데 도시지역 외의지역이고 거기다가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초등학교가 이미 확보가 됐고 4차로 도로 설치 계획이 있다 이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 요, 아파트 를립이 있는데 학교가 있을 때 이때가 10만. 이거 10만이나, 그,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아파트 를립이 있고 학교가 이미 있을 때 10만. 이거 똑같이 연결되는 규모 아니에요. 그래서 세 군데 면적, 면적에 관한 기준이 똑같은 틀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 규모가 정확해야 개발교육 지정규모도 편하게 지구단위계획국도 연관해서 같이 기억이 되는 거니까 같이 모아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허가 기준 면적이 도시적 안에서는 얼마가 기준이다? 1만이 도시 밖은 3만 도시 안에서 공원만큼은 3만 도시 안과 밖에서 보존할 거는 최소한이 되니까 5천 도시 안에서 5천 미만이 뭐다? 보존녹지 도시 밖은 자열환경 보전적이 5 2미만 그래서 이거는 단수한 기니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 효과를 제한하는게 있는데 개발행 효과 제한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시가와 조정적 개념하고 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일정기간 개발 못하게 묶어둘 때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몇년 이상? 5년 이상 몇년 미만? 20년 미만 요 사이로 5년에서 20년 사이의 기간 동안 개발 못하게 묶어두겠다 이럴 때 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시가와 조정구역을 통해서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5년에서 20년 사이의 기간 동안만 개발 못하게 묶어두겠다 이때는 시가와 조정구역 20년 이상으로 그냥 계속 개발 못하게 묶어두겠다 이때는 뭐를 지정해서? 개발 제한구요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 계속 개발 못하죠. 그데 그린벨트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5년 미만으로 허가를 못하게 제한한다. 이럴 때 그때 정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5년 미만으로 해서 개발 못하게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데 그 기간이 5년 넘도록 막 제한하면 되는데안 돼요. 5년 넘게 갈 거는 시가와 조정구역으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5년 미만으로 제한하는데, 기본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3년간. 허가 못하게,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이 3년이 될까? 연장? 그래서, 5년 넘어가 안 되니까, 기본 3년에다가, 5년 넘지 않도록 2년. 그래서, 최장 몇 년이 돼요? 5년. 그래서, 여기,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기본 3년 연장 2년,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 5년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시가와투 정도 이걸로 가야 되니까 기간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인데, 허가 제한을 누가 할까? 특광시군이 특강. 해요, 특광시군. 근데 특광시군의상급기관 국토부 장관이 당분간 이 동네에 허가해주면 안돼 라고 제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도의사가 시장군수한테 허가하지 마라 라고 제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쌍부이니까 국토부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된것 뿐이에요. 원칙은 특강식은 <웃음> 예, 허가권자 권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인데 특강식은 당분간 허가 3, 그 3년간 못 한다라고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위에 상급기관인 국토부장관 또는 도의사가 당분간 허가하지 마라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제안하는 사람이 요 사람들인데 이걸 순서대로 써 보니까 가장 상업기관인 국토부장관, 가장 하급기관인 시장군수 남는 게특광돈인데특광돈 앞에서 뭐라 불러요? 그 시도지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라고 한 건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누가 제안하냐 신경 안 써도 돼. 뭐 누군가 제안 하나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제안할 때 이유가 있겠죠. 그 사유가 어, 다 가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도 안해워도 돼요 그냥 어, 기업과 니은 두 가지는 묶어가지고 뭔가 보존할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지적 기획관리적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란다 수목을 잘 보존하겠다 그 얘기 아니야 조수류가 집단서식한다 조수류를 잘 보호하겠다 그 얘기죠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주변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 손상된다 또는 문화재 뭐 이런 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 문화재 잘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는 주변 환경을 잘 보,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야. 다 이제 뭔가 보존할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가 다보냐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계획. 그러니까, 보존할 뭔가가 있는데, 그 보존 수치도안 끝난 거를 미리 허가 다 내주면, 뭐, 환경 다 훼손되고, 문화재훼손돼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조치가 끝날 때까지 허가 못한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라 거예요 또 계획, 도시공기 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한참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미리 허가를 다 내줬어 개발은 다 끝나고 뒤늦게 계획이 나와봐야 계획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는 허가 못한다 이렇게 제안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단위 수립 중이라는 거고 기반인설부담 구역으로 지정됐다? 기반인설 설치 계획 또는 기반인설 부담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요걸 하나 주의할 게, 이게, 예.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웃음>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무슨 계획을 수립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구역 지정해서, 어, 용적률 반 낮춰서 허가한다. 딱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인설, 부담구역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 중에서 기업가 끔딱 하나야 기반인설 부담구역 나머지는 보존할 뭔가가 있다 계획을 수입 중이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보전과 계획 크기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획 계획 관련된 사항 중에서 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요게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기간 이미 알아요 몇 년? 제한기간은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을 하는 겁니다 연장하는데 연장 몇 년? 2년. 2년. 근데 이 2년 연장이 그 사유 중에 디귿, 리을, 미음. 그 사유로 제안했을때 연장이 돼요. 다시 말해서 보존을 이유로 제안했을 때는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계획을 이유로 제안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치장 몇 년? 음? 우량농지 보존... 그건 연장이 안 되잖아. 최장 3년이 되는 거고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장 몇 년? 그건 5년이 되겠죠. 조수류가 집단 소식하는 지역에서 최장 몇 년? 3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최장 몇 년? 5년.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최장 몇 년? 3년. 그게 다 구별이 되잖아. 일일이 안해워도 그래서 보전과 계획이다. 이렇게만 구별하시면 기간 묻는 거다시 풀리니까 어, 보존 두 가지 계획 세 가지가 있었다 그 계획 관련해서 기반인설 부담구역이 있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간 기본 3년이다 연장 2년이다 단 연장 2년이 보존인 경우에는 연장이 안 되는 거고 계획을 이유로 제안할 때는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절차는 그냥 뭐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어, 심의 거쳐서 고시 왜냐하면 허가를 제안하면 논란 여지가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이 지역을 뭐 특정인한테 제한하는게 아니에요. 일정한 지역을 묶어가지고 이지역을 앞으로 3년간 허가 안 한다. 이렇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거쳐? 심의 거치는 거고. 알려야 되니까 고시랍니다. 하나,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에 기간을 연장할 때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심의 없이 그냥 연장을 합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 없이. 단 그러니까 기간만 뭐 2년간 더 제안하고 기간 연장하는 거니까 법이 그냥 경미한 로본 거예요. 기간 연장은 심의 없이 연장하는 거고 다음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 개발행위에 허가받고 공사를 해서 공사가 끝났어요. 뭘 받아야 돼? 중공검사를 받는 거죠. 중공검사를 누구한테 받아? 그렇죠. 허가를 특강식으로 했으니까 검사도. 특강식은 중공검사라는 게다게 게 아니라 허가받은 그대로 공사가 끝났느냐를 검사한다리이 공사. 공사가 허가 받은 대로 끝난가를 어,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사 검사는 특광시군이고 그 검사 받을 사항은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 토속 채취가 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중공사 받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토지 분할, 물건 적치 검사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 분할은 공사했어, 안 했어? 분이 분할, 분할이니까 공사한 게 아니라 지적도 있는 필지를 이렇게 나눴다는 거지. 공사한 게 아니잖아요. 공사가 잘 끝났는 걸 검사하는 건데, 분할은 공사한바가 없으니까, 검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물건 적치, 쌓아놓는 거, 공사했어, 안 했어? 공사한 게 아니라 토지가 빈 땅이 있었고, 거기다 물건을 갖다 이렇게 쌓아놨다라는 거지. 공사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할과 적치 두 가지는, 중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학습 1번 문제 보죠. <웃음> 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에 무슨 단어 보여? 재해복구. 네. 이 단어 보면서, 뭐더안 읽어도 돼. 재해복구 딱 보면서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겠지. 근데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 네. 바로 틀린 거죠. 2번은 무슨 단어가 보여? 아, 국가가 보였어? 네. <웃음> <웃음> 그렇죠. 쭉 보다가 보증이 뭐탁보여 보증. 보증이 나왔으니까 누구만? 민간만. 근데 앞에 국가나 지자체니까 그냥 틀린 거죠. 3번. 그 여기는 조건으로가 나왔잖아. 뭐, 환경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으로. 그럼 조건으로 나오면 있다는 맞고 없다는 틀리고. 조건 붙이다가 신청인의 의견 들어 안 들어. 이걸 틀리, 틀린 거지고 안 된다 그랬죠. 신청한 사람 의견 당연히 물어서 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된거죠. 답은 3번 4번이 좀그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사항이 나와가지고 이거 좀 미리 정리하고 보죠 공공시설 기속 문제가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는거는 누가 사용하는 시설? 공공 주민들 사용에 제공된 시설이 공공시설 아니에요. 근데 공공시설을 개인들이 소유해버리면 주민이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공공시설이 설치됐다. 이때는 이제 공공시설이 누군가한테 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귀속되느냐 그걸 정하고 있는데 이 공공시설 귀속 문제가 여러 군데 나와요. 이 공공시설 귀속 문제가 개발에 허가받아서 허가받고 개발하다가 뭐 도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도시공계획설 사업 과정에서 도로공원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하다가 거기 도로공원 설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로공원이 설치가 되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층 받고 아파트에서 부양하는 사업 하다가 도로도 같이 깔고 공원도 설치하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설치된 공공설이 누구한테 어떻게 기속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받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개발, 여기를 허가받아서 개발하는데 기존에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기존에 도로가 도로 모양도 이상하고 뭐 좁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설만 넣은 상태로 개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여기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이 시설은 개발 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종래에 있었던 시설이죠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와 같이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에 새로운 시설은 누구한테 어떻게 기속되고 종래의 시설은 누구한테 어떻게 기속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개발을 행정청이 했느냐 비행정청이 했느냐에 따라서 공공시설 기속 문제가 달라져요. 행정청의 경우에는 행정청이라는 게 장관이라든지 시도의사, 시장, 문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니까 행정청이 공공시설을 소유해도 문제가 돼야 데안 돼요. 행정청이 도로를 소유하고 행정청만 도로 이용하겠다.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을 소유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행정청 아닌 자가 공공소을 소유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죠. 그, 그 서울에, 서울에 사당동 있잖아요. 사당동사당동이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산등성이, 어, 그, 너머로 막 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은 하도 산 많이 살아가지고 막 산꼭대기까지 짓고 살아. 사당도막산 위에 여기 산이 있는데 산 넘어서 막 길이 이렇게 막 길이 반듯하게나겠어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길이 구불구불해요. 그래서 구비구비 산 넘어가서 길이 있다가 오다가 아파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로 가로질 수 없으니까 도로가 단지를 이렇게 구비구비 돌아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 이게 이렇게 다니면 불편해 이게. 근데, 해필 단지 가운데로 딱, 정중앙으로 정문과 후문이 딱 나있어. 근데, 평소에 이게 다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차 몰고 가다가, 이 돌려면 불편하니까, 이 단지를 가로질러가지고 갔어, 이렇게 다녔어. 근데, 자꾸 이게 그냥 이 주민들이 착해가지고, 그냥 항상 문 열어두고, 누구나 이용하게 했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면 참 좋은데, 가다가 막 주차해놓고 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뭐 주차공간 부족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짜증나가지고 나중에 여기 차단을 딱 했어요. 차단을 딱 하고 그냥 그 차단하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건 너무 야속하니까 대신 딱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에 지나가려면돈 내라 이러면서 2천원씩 받아요? 단지를 이렇게 싹 가로질러 그러면 2천원 내야 돼. 문제 있어 없어? 뭔 문제가 있어? <웃음> 아니 사유지산 아니야 사유지산. 어, 지나가고 싶으면 그냥 그리로 가면 되지 남의 사유지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막아놓고 돈받는데 문제 없어요 여기 계속 도로, 그, 자꾸 다니면 도로 망가지고 하니까 그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도로 보수할 때 쓰기도 하고 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었네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 그니까 러 개인 사유지기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설을 개인이 소유해버렸어. 그러면 여기부터 차단 딱 설치해가지고 이동을다할때면다돈 내고 다니면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개인이 소유하면 돼? 는데안 되기 때문에 비행정청이 했을 때와 행정청이 했을 때 기속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개발과정에서 새로 설치한 설은 행정청이 사업을 하든 비행정청이 사업을 하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어떻게 된다 무상으로 그냥 귀속이 돼요 근데 행정청이 사업을 한 경우에 종래이설그 행정청한테 무상 귀속이 돼 비행정청이 사업을 했고 종래이설인 경우 이 경우에만 다른 겁니다 종래이설이 여전히 도로로 공공설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면 개인이 소유하면 되는데 안되죠 그래서 그종래시설 용도가 어떻게 돼야 돼? 폐지. 더 이상 도로가 아니다. 라고 폐지된 경우를 해내서, 새로운 시설 설치할 때 비용이 들었겠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하나만 다르죠? 그러니까, 한 번에 기억하면, 이걸 뭐,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 내 실제 내용 어려우니까, 이거 읽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단어만 보고 찍는 겁니다. 근데 무슨 단어를 봐야 되냐면, 행정청이란 단어가 보였어요. 행정청. 보나마나 뭐야? 무상기속이에요. 행정, 공공기속 기속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청이 보이면 그냥 바로 무상기속된다.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기속되는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나왔어 새로운 시설 그러면 무상기속. 결론은 단순해요. 뭐 표만 뭐막 복잡하게 그렸지만 단어만 보면 되는 겁니다. 공공기속 기속 문제가 나왔는데 행정청이 보이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한 시설 이말 나오면 그냥 바로 무상으로 귀속된다. 새로운 시설이 보여도 그냥 무상 귀속된다. 그냥 요 단어만 보고 바로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나왔을 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면서 동시에 귀속되는 시설이 종래 시설이다. 이두 개가 다 나왔을 때만 뭐다? 무상으로 양도 할수 있다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 어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행정청 무상기소. 새로운 시설 무상기소. 비행정청인데 종래이설 그때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좀더 하나 추가해서. <웃음> 이제 귀속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고. 귀속이 되는 시기. 언제 귀속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행정청일 때와 비행정청일 때가 달라져요. 왜냐면 하 행정청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중공검사를 먼저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공검사를 먼저 받고 검사받은 이후에 세목을 정해서 관리청에 다 통제합니다. 세목이라는 건 이제 세부 목록, 그 설치된 시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도 설치했고 공원도 설치했고 여러 개시설 설치했는데 그 기속될 시설에 관한 목록을 쭉 작성한 다음에 관리청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중검사 받고, 받기 전에 통제해, 받고 나서 통제해. 받고 나서, 중검사를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세목을 정해서 관리청에다 통지를 합니다. 그럼 기속되는 시기는, 이 통지 한때, 각각 기속이 되는 겁니다. 이 세목을 정해서 통지 한때, 그, 그, 행정청과 또 관리청이 각각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중검사를 먼저 내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왜냐하면 도난된 일안 하니까. 그래서, 비행정청의 경우 중검사 해달라고 신청하면 먼저 세목을 다 정해서 통지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요. 통지가 끝나고 나야 중검사 받을 수가 있어. 세목 통지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중검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죠. 행정청은 중검사 먼저 받고 나중에 통지한다. 비행정청은 세목 통지가 끝나야 중검사를 받게 돼요. 귀속되는 시기는 이 중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순서가 바뀌었을 때 잘, 그안 찾아져, 이게. 지문에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읽으면서 뭔 얘기인가 싶고. 그래서 결론을 그냥 외워두면 되는데, <웃음> 통지한 때, 이 통지한 때 귀속이 되는 것은 행정청, 비행정청. 행정청인 경우에 통행. 그 다음에 중공검사시에 귀속이 되는 것은 비행정청. 준비 외우기는 쉽죠. 기속되는 시기 통행 준비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통행 준비. 지금 공공기술 도로 깐거 아니야. 도로 새로 설치했으니까 통행할 준비한다 생각하면서 통행 준비 통행 통장 때 기속하는 거는 행정청이다. 준비 중공업사시에 기속되는 것은 비행정청이다. 그래서 공공기술 기속 문제는 실제로는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풀 때는 아주 단순해요. 기억하기 이게 다야. 행정청 보이면 그냥 무상기속. 새로운 시설 나오면 무상기속. 두 개가 다 나왔을 때 비행정청이면서 동네시설이다. 이때는 무상 양도할 수 있다. 기속되는 시기는 통행, 준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풀리는데 자 앞에 문제 지문을 좀 보죠. 여기 4번 지문을 보면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나왔어 행정청 보는 순간 이미 뭐야? 무상기속이 무상기속. 그, 행정청이 나오는 순간, 뒤에 그 귀속 문제는 그냥 무상기속이 나와야 돼요. 근데 뒤에 보니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냥 틀린 거죠. 5번은,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에요. 그리고 용도 폐지되는 시설이니까 이게 뭐야? 종례시설이죠. 지금 비행정청이고 종례시설 둘다 나왔잖아. 이때는 무상기속이 나오면 되는데, 안되죠 무상으로 양도 할수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무상기속 나왔으니까 그냥 틀린거죠 쉽죠? 여기서 키워드만 딱 되어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키워드 정리가 안돼있고 그냥 문장만 읽어서 풀다보면 요 그냥 그 말이 그말 같고 맨맨 헷갈리다가 자꾸 이거 속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딱 정리를 해두시고 공공에서 기속문제 정리했으니까 이번 문제도 풀어보죠 <웃음> 확인학습 2번입니다.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여기 이미 행정청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지분의 무상 양도 이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2번 보니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보나마나? 틀린 거죠, 이거는. 1번은, 그, 허가받은 자가 새로 공무서를 설치했는데, 새로 설치한 시절 아니야. 행정청이고, 도구나 새로운 소리야. 무조건 뭐야, 이거는. 음,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죠. 답은 몇 번? 음. 1번. 과감하게 1번 찍으면 돼요. 근데 좀 불안하지. 옳은 것찾아래 답이 1번 나오면, <웃음> 음. <웃음> 불안해. 그래서 밑에 걸또 확인하게 되는데, 확인을 이렇게 해보다가, 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답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보면, 2번이야 뭐 당연히 틀렸고, 3번은 알아볼라. 이 모르는 얘기지, 이거는. 그 공공소 관리청이 불분명할 때 누가 관리청이 되느냐? 모르잖아. 모르는 걸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 3번은 관리청이 귀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소 언제 귀속되느냐 그 문제 아니야. 근데 여기는 중공음사를 받음으로써 귀속된다. 준비였잖아. 준비. 통행준비. 그러니까 중공음사시 귀속되는 건 비, 비행정청일 비 때. 여기 행정청이니까 틀린거죠. 5번에, 5번은 잘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무슨 키워드? 응? 누구 가 그렇죠. 이,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더 읽을 게 없단 말이에요. 국토부장관 허가 이말 나오면 그냥 볼거 없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는 허가를 아예 안 하니까 국토부장관 허가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목적외로는 사용하면 안 돼. 이, 공공적 기속 처분을 위한 수익금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듯하게 해보려고 뭐 국토부 장관 허가 써 놓은 거야 근데 오히려 국토부 장관 허가 이것 때문에 더 읽을 필요도 없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4번이나 5번 같은 건 이제 확실히 틀린 게딱 보이고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음? 살짝 걱정이 돼 이거 이거 맞지 못해 가지 이러면서 <웃음> 전혀 모르는데 모르는 건 지금 안돼정 불안하면 두개 중에, 긴 것도 찍어야지, 오른 것 찾아라, 긴 거. 3번은 틀렸는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는 거고. 답은 1번. 자, 좀 쉬었다가, 성장관리계획등또 이어서 보죠.